안녕하십니까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천정궁하고 청평공사장에 있습니다 <웃음> 여러분 보시듯이시 우리는 야외니까 이거 먼저 녹음하고 10시 반에 여러분 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인데 여기 지금 청평 땅에 많은 발전되어 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 여기 자갈들 다 깔고 저 밑에 보시듯이 거기에 한칸두칸또 저쪽 반대편에 어, 똑같은 한칸두칸 이제 어, 내용들이 파그마들 홈이라고 하면서 아비와사 타이니 홈마 같은 것이에요 근 네, 그런데 이제 그 여러분 뒤에 보셔처럼 여기 뒤에 보시면 그냥 여기 봉사 마니스가 여기 좀 엉망신청인데 뒤에 보시면은, 여기 케빈 보이시죠? 케빈. 오케이. 여기 케빈 보이시죠? 이 케빈이 이제 밑으로, 여기 꼭대기, 산 꼭대기. 한국 총평보다 더 높은 산 꼭대기죠? 이 케빈은 여 밑에, 요그 밑에, 요그 밑에 가게 됩니다. 요그 밑에 가게 되고, 오늘 이 케빈을 옮기게 되니까, 이거 지금은 엉망진창이고, 모든 내용을 꺼내고, 꺼내고, <웃음> 이제 그, 어, 다른 타이니 홈이 올라오고, 타이니 홈은, 이제, 어, 박종호 권사와 한국, 한국, 일본 성전 타이니 홈도, 여기, 여기 있고, 또이캐븐넨저 밑에 가고, 또한캐븐넨 저쪽에 가고, <웃음> 그러면서 여기는 상징적인 천정국, 상징적인, 어, 천정국이 되는 거예요. 건물들보다, 네. 큰 거대한 무슨, 어, 400억짜리 <웃음> 건물들보다, 아버님, 성령이 이 마시는 것더 중요합니다. 하하하. <웃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가, 건물들이 작지만 산이 더 거대하고 더 놀랍고 이 자연이 더 아름답고 우리는 저 건너편에서 아침 우리 그 여기 여기 택팀이랑 같이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완전히 우리의 발가 얼마나 고스 무슨 그림마 같은 동영화 나오는 놀라운 장면인가. 처럼 이 자연 어, 청평 복귀된 청평 땅이 그렇게 놀랍게 아닙니다. 저희 청평 천정루 호수 기혼의 생물이 나타나고 기혼의 생물이 <웃음> 나타나면서 기혼의 생물이 이제 우리는 이번에 뚫고 새로운 생물이 나오게 했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이 태반이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여기, 일부 한국 성전은 남자 쪽, 일본 성전는 여, 여자 쪽, 타이니 <웃음> 홈들이 들어가고, 이 조그만한 캡은 타이니 홈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큰 통일 마크를 새기면서, 이런 자갈을 깔고, 아름다운 통일 마크 만들면서, 정말 둘러서 있는 과실나무, 과일나무. 여러 가지 과일들, 뭐, 사과부터, 배부터, 뭐, 뭐, 뭐 아, 뭐야. 프롬 아프리코트 뭐뭐 무슨 뭐뭐뭐뭐 uh, 무화과 나무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쫙 나무를 농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봉인마크 중간에 그 빛이 나오는 부분들의 그 사이사이에 그런 베리나무라고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뭐 블랙베리 뭐 무슨 uh, 그런 딸기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이제 uh, 길르게 됐거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중간에 어그리스토 아버님 예수 크리스토제림 예수 크리스토를 상징하는 샘물 <웃음> 거기서 큰 하루시골 월암마 우물을 파고 어 여기 전문가들 어 와서 우물 파고 이제 그, 그 물이 이제 모든 건물단에 가는 그 우물이지만 그 우물에서 아버님께서 정하신 천일국화 장미는 남자 여자는 순결 순결한 여자 백합 백합화, 어, 뭐냐, 그, 장미와백합파는 이제 그 우물, 샘물을, 우물을 이제 둘러싼 겁니다. 그런 통일마크로서 이제, 저 통일마크 좀 위에 야채, 야채, 몸에 아주 건강한, 중요한 야채들, 어, 또, 사바이와 비상상태에 엄청난 미네랄과 비타민 있는 야채들, 여기에저 밑에도 쫙 야채밭도 안되게 되겠 여러분들 모르지만, 여기 청평 땅에서 인삼이 나온대. 인삼.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인삼을, 어, 찾으러 다, 어, 니는데한 파운드, 그냥, 그냥, 이 판, 파운드 한 파운드에 3 0 0불이가 그냥 1kg에 한 600불인가, 한 60만원 정도 나오는 거지. 그지 60만원인가? 600불. 1kg에 60부터 뭐 80만원?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인삼이. <웃음> 그러니까 여기 자연 인삼도 있고 놀라운 내용이지만 여기 청평에서도 어, 어제 발견했는데 야생 감나무도 있는 거예요. 엄마 감 하나 가져와 봐. 야생 감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야생 감나무는 허리 감이 조그맣지만그가을이면와 어떤 어떤 나무들이 가득 쬐는 수백 개그 감들이 작은 감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먹으니까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복된 땅이 되면 실제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이런 내전이 터져도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서 산에 있는 나무들만 주워 먹어도 그그 그 과일 과실도 여러 가지 베리들과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바, 여기는 바나나이만 팜팜이라고 파파라고 파파 과일은 뭐냐면 바나나하고 망고가 만약에 애기 났으면 그거 파파 맛이에요 <웃음> <맞아요. 웃음> 아주 놀라운 과실이 여기저기 나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과거 사람들이 여기서 그런 나무를 과실을 먹고 또 사냥을 하면서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서바이벌 내용들과 비상 상태에 이거 봐요, 감나무 들 봐. 오, 감나보세 감.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 이런 이런 애들이 가득 차 있어 나무요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한국 감마 같아, 꽃 감마 같아. 완전히 꽃 감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내용들이 사실 여기저기 이제 우리 발견하면서. 청평 땅이 얼마나 준비된 땅또 복된 땅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버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자 오늘은 우리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11장 14절부터 시작하나 네. 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내 못하는 힘내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면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고 또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케이 okay. 여러분. 그 스스로 오는 곳에 마귀의 마 가정과 그 내용들이 퍼피를 번피, 다리플리파 비엘레바, 바엘세바의 힘으로 어, 자기 귀신들 쫓아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그 사탄 마귀의 가정을 파괴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서 사탄은 항상 나라를 분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좌파 우파 통하면서. 우파를 점점 죽이고 우파를 점점 작경화시키는니어컨 가짜 우파를 세우면서 나라를 점점 부다좌경화하 지금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장난 아니죠 지금 호주도 지금 서양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죠 지금 서양권과 유럽권이 완전히 이제 작경화되고 하면서 지금 미국도 특별히 큰 도시들부터 엄청나게 작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점점 편집되다 점점 위험해지고 뉴욕 뉴욕과 뉴저지는 이제는 펜실베 잡먹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있으니까 아버님께서 테네시로 텍스스도 더 준비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제단 어, 내전이 터지게 되면은 주와 주의 싸움에 어, 어, 어 주와 주의 싸움에 우리는 어, 이제 그 보호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어 사랑권 하나님의 시민들 그렇게 되면은 아버님께서 많은 역사 하시고 계시는데 또 특별히 기독교인들도 이때까지 아버님을 엄청나게 공로했던 기독교인들도 엄청나게 이제 빨리 빠른 속도로 원리도 배우고 아버님도 받아들이고 또 축복까지 아, 왕권적이식과 아, 아, 제사장의 아, 임명식까지 받는 것입니다 놀라온것 그러니까 이2014 축복에서 새로운 기독교인들이 축복받으면서 어, 이번에 축복받을 겁니다. 그러니그분들 위해서 큰 박수를 보내면서 아버님의 성령 역사 다 임하시는 것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지금은 좌파놈들이 미국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내용을 하고 있고 그 특별히 지금 뉴욕 같은 경우는 뉴욕에서 박신 주사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런 어하디세요 패스포머에 패스포, 여권, 여권과 같은 박신 패스포트와 같은 나치 독일에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사용을. 제가 어떤 나치 어그그 그 수용소에 있었던 할머니가 그런 보고를 했는데 뭘 말했냐면 나치들이 어떻게 유대인들 다 잡았는지 그것을 바이러스로 했대. 요 바이러스. 어 유대인들이 참 좋은 사람인데 지금은 유대인들 커뮤니티에서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병원에 오시고 병원에 오시면서 주사를 맞으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혈르시 끼치지 않고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 병을 주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위해서 병원에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 잡았던 거예요. 그런 내용이 바로 코로나 사기랑 바로 연결됩니다. 이 정부가 시키는 정부가 만약에 마음대로 시민들을 어떠한 어, 그 화학물 무기로 주사를 그냥 찔리고 막 마음대로 놓을 수 있으면은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동물에 동물 그거는 도, 소하고 돼지한테 하는 거지 사람한테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 인권 권리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사람들이 주인이지 그런 그런 내용들이 뭐뭐 뭐 자기 가 무슨 어, 이런저런 주사 여기 억지로 시켜 이거는 돼지 않다는 거지. 사람들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나라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인류가 그렇게 되면은, 시민들이 그것을 그냥, 어, 괜찮다 하면서 하게 되면그 시민들이 동물들와 같은, 어, 어, 삶을 살게 돼. 왜? 정부 안에서 완전히 동물의 입장에서 그 돼. 동물 농사에 완전히 동물 짐승이 되면, 그러면서 그 유전자 조작, 조작하면서, 여러분의 DNA까지 조작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유전자 조작된 인물이, 돼. 사내용이 어,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하고 분리되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위험한가. 이거는 이 결혼을 사기는건 동대용 소서 정부는 엄청난 무한계의 천지 어, 전능한 파워를 얻으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시민들이 이것을 어, 물리치지 않으면은 전 세계 공산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얼마나 위험한 시대일지. 지금도 미국에서 11월 달부터 코로나 사기 어, 주사 맞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고 합니까 여러분들1 2 이번에 마지막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 미국의 동참하고 어, 3대 관권과 함께 시, 실체적으로 나가는 그 마지막이 될수있다니까 이거는 그렇게 심각한 어, 때예요 지금. 대안전천축제에서 우리는 거기서 정성들이든 거기서 정성들이든 말하냐 저, 여러분들 정평을 하셔야 돼요. 비평을 오시고 정성들 드리고 그러면서 나라를 보호하는 그런한 어, 사랑으로, 그런 힘으로, 미크로우는 마크로로 움직인다. 우리는 세계 위에서 정상들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이러한 비참한, 또한 시험에 처지 받는 이러한 사기 카로나, 좌경화, 어, 국제적 인 공산화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버님의 아들딸들, 천일국의 왕과 왕비들, 삼대 왕권 하반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빛주와 함께 이 나라를 지키면서 미국을 지키는 뭐 지켜야지만이 세계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마지막 슈퍼 파워를 죽이 죽이면은 하고 중국은 제일 슈퍼 파워 하면 여러분 세계는 세계는 중국 놈들의 그 공산당 중국 놈들의 아, 아, 아 노예 되버리까 그렇게 심각한 일인데 이거 그냥 어. 어, 가볍게 생각하는 가 하면, 하면, 안 돼,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놀라운 시기에서 우리는 청상위들이 청평 땅을 아버님께서 복귀하시는 과정에서 우리는 매매 아버님한테 힘을 주시고 힘을 주기 위해서 한국말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말로 흔독해 하면서 매매 흔독해 뿐만 아니라 뿐만 아 청평 개척을 하면서 이 땅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최악정우 내전이 터지게 되면 여기서 아버님의 어, 혈통뿐만 아니라 아버님의 천일국 왕과 왕비들과 민족이 모을 수 있는 또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 지금 최선을 해야 되는 말이 철창축제는 펜시밤에 보면 제네시 또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 텍시에서 가서 정정을 드리고 또라스베이어에서 가서 드린정 정성들이고 군사님들이 여기 와서 어, 어, 계속 청소, 121 일단 어, 1단, 1단계로 어, 어, 청성 드리면서 이대왕님과이대왕과 3대왕과 함께 청성청정성을 청평에서 드리게 될 겁니다. 지금은 엄청난 무서운 시기 세계장이 공산 세계 공산자 당 여러분 눈앞에서 세계나 나라들 다 지배하는 이러한 비참한 어두운 구름들이 오고 있는데 이 폭풍 뚫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의 힘밖에 없어요. 아버님의 성령의 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핍박했던 그 침내교와 그 여러 가지, 어, 기적 개신교와 기적교인들이 이제는 무늬들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왜? 아버님께서 수조를, 수천억 수조를 투자하면서 세계 공산주의 막았기 때문에. 왜? 책임주리면서 정치 사탄주의를 막으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기원함을 딱이고면서 하나님의 활동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셨는데 어떠한 목사님, 어떠한 조직이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사우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버님께서 지금은지금이 놈들이 세계적인 코로나 사기 내용 통하면서 중국을 저, 전 세계화하고 있을 때 바로 러시아를 와서 소로스와이 블게 사기 놈들이 사탄주의 놈들이 전 세계를 택자년서가방 와이 놈들이 난 같이 지배하려고 하는 자경화 어, 세계 자경화 세계 공산주의화 하는 이런 과정에서. 아버님께서 얼마나 애쓰셨지 얼마나 피웠다면 눈물을 흘는지 얼마나 정녕 많이 하셨는지 이제 사람들이 처음이야말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빠른 속도로서 기독교인들이 무리들 찾아오게 되고 우리 성전 찾아오게 되면서 원리도 공부하게 되고 성경을 세는걸 신학 성경과 성약 시대의 차이를 잘 느끼고 왜 신학 교회들이 신학교 아 신학에 아 있는 교회들이 지금 작용화되고 있어요. 거의 미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작용화되고 있단 말이야그 내용들로서, 아, 아, 그, 일반 시민들이, 이제, 점점, 기독교 못 믿는 거예 이놈들이 계속, 그, 큰 교회들만 세우고, 큰, 뭐, 능력서 세우면서, 그, 그, 그, 그, 계속 작용화되니까, 또, 동전에, 뭐, 무슨, 신부들만 만들고, 뭐, 동전에 목사들만 세상에, 이런 내용을통하서 일반 시민들이, 말이요, 교회로 안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 가운데 아버님의 성약시대 문화가 있단 말에 아버님 중심한 성약시대 문화가 절차한 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의 어, 어, 어, 인권과 어, 어, 인류의 인권을 보호하는 처리고 헌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 같이 몰랐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좌파놈들 하나도 안 싸우고 있는 인류의 상황에서 아야 문의들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싸우는 누구보다 열심히 좌파놈들 안다. 왜? 참, 아버님께서, 1950년대 흑남 강원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고문을 엄청나게 당하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길다 걸어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이자야말로 점점 깨닫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시대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이루어오고 있는, 지 여러분, 잠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와서이 그, 편집 변에서 철창 축제와 함께 하고, <웃음> 이대원과 아, 삼대원과 함께 이동하면서 제네시주에서 정성 들이게 되면 어떤 팀들이 텍시스도 가고 어떤 팀들이 나름을 가면 운사님들이 1 2 0일 정성 들으면서 이러한 정성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지금은 정성 들지 않으면안 돼요 준비하자면 안 돼요 여러분도 12월달에 터 사기 억지로 강제 주사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할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 들어오기면 들어오고 싶으면 그러한 완전히 좌파 차경화, 어, 공산주의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심각한 돼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올수있으면 빨리 어, 아버님 주변에 와야지. 사람들이 오시면 빨리 아버님의 어, 3대 원권 주변에 와야지. 사람의 빨리 처리하고 방금을 방금 방금 빨리 와야지. 이러한 비참한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세계가 지금은 중국화되고 있는 과정은 중국의 세계를, 어, 경제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있는 이러한 바이오웨폰 화학물 무기를 사용하는 빌게츠와이 글로벌의 화로의 사탄주의 놈들이 이것을 허가하고 승인했던 내용입니다. 알아서 우리는 이런 세계적인, 어, 파격을 보고 있어. 세계적인 부자연한 민주주의 나라들이 다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왜? 강제적으로 경제를 주의공시키고.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올해 정상 많이 내린단 말이야. 다 같이 함께 훈련 많이 가야 돼. 다 같이 준비 많이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어, 그런, 이런 엄청난 먹구름 이런 엄청난 위기, 이런 엄청난 내용은 장생이, 장생이 7년 동안 되겠 그래서 뚫고 넘어가야 된다 말이야. 이거는 짧은 싸움 아니에요. 이거는 최소 7년이에요. 내전이 터져도 짧은 싸움 아니니까 최소는 7년. 그렇게 힘든 많은 사람들 죽는, 많은 피가 흘른 이러한 싸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왜? 착한 사람이 싸우고 싶기 때문에 아니라, 아니라, 나쁜 놈들이 계속 오니까, 자파놈들이 계속, 계속 작용하니까,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 아동성 포기하려고, 아동성 매매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우리 가정들과 우리, 문화 문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전이 터질 수단말이요 미국도, 이, 미국 기독교도 보수와 이것을 점점 느끼고 있단 말이요 이렇게 심각한,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2016년에 절대로 백악관에 나오면 안 된다고. 아, 여러분, 이대왕가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들었죠. 아무리 후계자, 상성자, 대장 이대왕이 그렇게 말하는 이놈이 트럼프는 말안 듣고 나왔으니까 이런 엄청난 환격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부정선거, 선거, 선거, 부정선거, 부 말해도 부정 이 좌파 놈들이 벌써 회락관과 사원과 사원 다잡아으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말이요 지금은 다시 그것을 다시 넘겨주지 않을 거야. 말, 말이야. 불법으로 잡았으니까 불법으로 합법적으로 넘겨주지 않을 거야. 절대로 안 해. 좌파 놈들이 그렇게 절대로 안 해. 공사 주의 놈들이 절대로 안 해. 지금은 자기들이 어어그 어, 뭐야. 표시하는 어, 거예 빨리 작용하면서 빨리 미국 종사자와 기독교인들과 도수사는 빨리 없애고, 형무원서, 형무소들 빨리 세우고, 형무소들 어떻게 불러요? 코로나 비상 센터라고 부르면서, 그래도 강제적으로 사람들 잡혀가고, 지금 호주처럼, 호주처럼 사람들 강제적으로 가져가고, 아 어? 그, 어, 어, 이 바보 같은, 이, 이, 이, 호주 사람들이 정부를 그렇게 말들, 그니까이 바보 같은 여자들이 다 잡아 찍였거든요죽는데 총기, 소유까지 다 없애고, 아 어?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제는 지어봐. 호주는 완전히 북한과 같은, 어, 그, 어, 아마야, 어, 빨간, 빨갱이들, 그 중국처럼 행동하고 지어지지 지금, 우리 택팀은 지금 빨리 호주를 찾아봐. 인사결에서 찾아보면은, 호주에서 사람들 막 땅에 던지리고, 어, 그 수십 경찰이 와서막 여자들도 머리가 잡고 막, 막, 막, 막, 막, 체포당면 막, 막, 막, 막, 이런 미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호주에 호주는 완전히. 현대시의부자다라라고 생각하잖아요. 미국와 같은 비슷한 나라. 완전히 달라. 이 자파놈들이 여자들 꼬셔가지고 여자들이 이총기 소유를 허가했기 때문에 투표로서 이 자경화 대전을뜨해서 이제는 자기들이 폭권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 자기 시, 자, 자유는 기자없어지거든요 이제는 나치 경창들와 같은 경창시 스템을 통하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는 폼을 내버리면 강제적으로 정부가 시킨다고 해야 되예요 정부가 일어나라. 이쪽으로 가라. 들어가야 그래, 돼. 이거 굴 파라. 굴 파야. 돼. 다시 뭐, 아, 아, 다시 어, 뭐야? 어어 어, 어, 뭐야? How do you say? Fill the hole. Fill the hole. 굴 파라. 굴 음, 파라. 음, 파라. 그러면서 fill it. How do you say? Fill it. 맺꾸라맺꾸라 음, 파라. 메꾸라 하면서 하면서 이 주사 맞아라. 맞아. 이걸 마스크 써라. 이걸 빨에 빼써빼써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동물화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심리적으로 사람은 이제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이러한 미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미크로코스모스 하나님께서 미크로코스모스 덕분에서 마크로코스모스 움직이니까 미크로코스모스는 열심히 해야 하는 말이 미크로코스모스 정상 엄청나게 되는 미크로코스모스를 준비해야지 미크로코스모스를 전도해야지 미크로코스모스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준비해야지 준비 안았던 사람들이 비상상태에서 와 이러를 따라가야 됐다라고 깨닫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님께서 성령의 역사로서 이런 놀라운 청평 당 보세요. 이 산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산가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산, 아버님께서 이런 큰 산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큰그 산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청평 땅을 통하면서, 이전에이 주민들, 주민들도, 주민들도, 무늬들이 근처에 들어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점점 마음을 열면서 벌써 시민들이 여러 시민들이 우리 예배를 참석하고 있어요. 여기 그냥 마당에 있는 예배 참석하고 있더만 그런 내용을 통하면서 아버님께서 성경의 역사도보해서 부활의 역사도 통하면서 기독교를 다시 부활시키고 이 마을들을 세게 만들고 보수 잡파놈들이 완전히 못 들어. 가 모든 자기들 잡아야 될 보수가 완전히 작용화가 반대해야 돼 그러면서 만약에 이바이든이이 사기놈들이 계속 더심하게 더 심하게 하면서 페즈베네 총리 소지자들 다 잡았고, 뉴욕 총을 지금은 뉴욕 완전히 그냥, 뉴욕이 완전히 중국되고 중국 있죠. 중국되고 있죠, 지금. 말도 안죠그 그 식당들이 가기 전에, 어, 박신, 파스포트 보여야 된단 말이에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미친 짓이에요. 영화에서 보는 거지. 이거는 악몽 영화에서 보는 거지. 이거는 실체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나타나는 거말이 지금, 현재. <웃음> 여러분들마스크라이면은 막, 저, 뭐, 천오백불. 어, 어, 어, 150만원, 어, 어, 그, 발급도 물고, 이런 미친 상황에서 살라고, 발급도 이거는 과학하고 연구에대되 내용 아니야. 이거는 무슨 사이언스하고 연구에대되 내용 아니야. 이거 합리적인 내용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사람들 농사하기 위해서 사람들 동물 정신을 만들고, 사람들 약하게 만들고, 돼지와 소로 만들고, 만들, 만들고 하는 이런 미친 공상주의, 자경화, 빨갱이, 사찬주의 내용이 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우리는 어떠한 팀들보다 더 열심히 정상들이고 준비하고 또 기독교인들과 손잡고 기독교의 형제, 자매들 되면서 기독교인들이 신학, 성경에 신학 시대에서 성약 시대가 얼마나 차려. 신학 시대의 하의 왕국, 기록 왕국과 성약 시대의 하늘의 철장 왕국. 신학 시대는 모든 좋은 법은 다 있지만 시, 실체적인 철창 왕국은 얼마나 문화적으로 더 세고 더위더 알파적이고 악한 내용들 싸우고 심판할 수 있는 하와가 있단 말이야. 기독교인들도 이것을 점점 느끼게 되죠. 왜? 자기 교회들 다 배신하고 있어요. 자기 교회들 다 향용화되고 있어 자기 교회들이 다 성격 반대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24에서 새로운 기독교, 부부들이, 아버님에도 받아들이고, 3일 행사도 준비하고 있고, 40일 분별, 40일, 어, 뭐야, 어, 어, 어, 분리. 너 성별 너너너 너, 너 준비하고 있고 등다 배우는 거예요. 일반 그냥 어, 사탕 포도주 어, 축복 아니야. 아버님다 알고 원리 공부 다 했고 아버님 받아들이면서 40일 어, 성별과 또사회에서 준비하면서 배우면서 나가는 부부들이 완전히 축복 받는 말이오. 이런 빠른 역사에서 빠른 속도로 기독교인들도 빨리 형제 잡아들고있단 말이오. 성약 시대의 차이를 보이시다 말이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이 세대는 이러한 먹구름과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아버님께서 역사하시고 있고, 또그 내용을 통하면서, 미크로 코스모스, 마크로 코스모스를 움직이면서, 이 내용들 짧아도, 짧아도 7년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긴 싸움을 통하면서, 가래의 왕국이 빨리빨리, 더 빨리 올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되기를 확실 하면서, 여러분도 천의국 백성들로서, 하늘의 왕과 왕비들, 어, 종족 왕과 왕비들로서, 삼대 왕권과 함께, 어, 싸우는 용사들로서, 아버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천의국 백성들로서, 우리는 하늘의 왕국을 향해서, 또, 아버님의 3대 왕권을 모시고, 초청 왕국과 기록교인들 형제 자마를 만나서, 이 세계, 미국을 일단 이 슈퍼파워를 지키면서, 호호하면서 살리고, 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손과 하나님의 손과 발될수 있도록 아버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탁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아차창 주제 뵙겠습니다.